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해당 과정을 해당 과정을 각 단계별로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반응 1, 3, 10 1, 3, 10, 2, 3 단계는 꼭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세요.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단계, 각 단계의 반응식을 여러분들 책에, 책에서 책에 반응식을 써뒀습니다. 첫 단계 반응 1. 화살표 하나다. 화살표 하나와 화살표 둘. 화살표 하나를 화살표 양쪽이 되어 있는 것과 구분을 해라. 에너지 갭이 굉장히 큰 반응입니다. 그 얘기는 가역반응은 화살표가 두 개인데 그러니까 전반응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화살표 하나는 가역이 아니고 비가역반응이다. 첫째 반응이 중요하다. 글루코즈가 ATP 1몰이 소비되면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터가 만들어지는데 효소 관여된 효소 이름은 헥소키나제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헥소키나제. 그다음 여기에 이 헥소키나제만 있으면 이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금속 그러니까 미네랄,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은 무슨 미네랄이 필요합니까? 예, 마그네슘. 네, 마그네슘입니다. 자, 첫 단계 마그네슘, 두 번째 단계도 마그네슘, 세 번째 단계도 마그네슘. 그다음 저 밑에 가서 열 번째. 피로부산 키나제에 갔어도 마그네슘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이 그냥 뭐 칼슘이나 뭐 이렇게 뭐 칼슘, 마그네슘이니 뭐 골격 만드는 여기만 사용되는 거 아닙니다. 마그네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 반응 반응식을 꼭 보세요 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그네슘이 반응에 관여하지 않으면은 반응이 진행이 안 됩니다. 자,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다음 기억을 하시고 어 해당 과정에서 ATP 계산은 됐고, ATP 계산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고. 그 다음 넘어갔어. 자, 만약에, 만약에 AT, 아니, 포도당이, 어, 모자란다. 그럼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잖아. 자, 그 만드는 과정이 이 당신생경로라고 이름을 부르는 경로입니다 포도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만들 때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줘야 되냐 하면 은 간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장에서도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소량이다 자, 주로 간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생 신장과 소장에서도 소량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당신 생경로의 대부분 효소들은 세포질에 존재를 합니다. 세포질에 존재합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넘어가서 당신 생경로가왜 중요하냐 포도당만을 사용하는 우리 몸에서 조직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우리의 사람의 뇌 신경, 개, 그다음 적혈구, 정소, 신장 수질, 눈 망막, 렌즈, 그다음 태아 조직에는 혈액을 통해 공급되는 글루코즈가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태아 조직.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자 당신생 경로하고 해당 과정이 해당 과정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은 당신생 경로가 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해당 과정의 1, 3, 10 반응 사이트가 비가역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비가역 반응이란 얘기는 거길로 그 반응이 진행될 수 없다 얘기야. 그래서 자 해당 과정에서 역방향이 아니고 자 여기서 포도당 글루코즈가 피루브산까지 만들어지는 이열 단계 해당 과정에 비가역 부분이 첫. 단계 세세번 단계 나머지 열 번째 단계 비가역 반응이었다. 자, 이 길은 이제 우회해서 당신생 경로를 우회해서 올라가야 된다. 자, 우회할 때 자, 피루브산이 포스포에놀 피루브산 만들어질 때 우회 경로가 자, 이렇게 자, 피루브산이 옥살로아세트산이 만들어질 때 그다음 옥살로아세트산이 포스포애놀피루브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때 자, ATP 1몰. 그다음 GTP 1몰. 런데 여기에 나중에 글루코즈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3탄당이고 탄소가 세 개니까. 그죠? 이게 곱하기 2가 돼야 되잖아. 자, 곱하기 2가 되고. 자, 저 위쪽에 올라갔어. 여기 글리세린 3인산에서 1, 3인산으로 될때 ATP가 또 소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위쪽에 올라갔서는 ATP가 여기 뭐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자, 없으니까 이거는 인산이 그냥 나온다 뜻이고 이게 ATP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세요 자, 당신 생에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 ATP하고 GTP는 같은 GTP는 ATP 일몰과 동일한 에너지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은 GTP 곱하기 2 하면 2 ATP는 2몰이니까 2 곱하기 2 4ATP 플러스 2GTP GTP가 ATP와 같은 몰이다 그러니까 4플러스2 6ATP가 소비되어야만 된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정확히 6의 ATP가 아니고 4ATP 플러스 GTP 2몰이다 이몰 GTP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이해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해당 과정에서는 우리 ATP 얼마 얻었습니까? 얼마 얻었어요? EAT. EATP. 그 다음 NADH는? ENADH. 아, 이거 글씨 쓰기가 쉽지가 않네. 요 실제로는 해당 과정에서 2가 아니고 4-2였다. 이래서 EATP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 이 부분, 상세한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시고 어, 여기에 여 비교했는 게 해당 과정과 당신생 ATP 수지 비교 그림 7 16을 보시고 그 다음 당신생 경로에서요 당을 만들 수 있는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기질이 무엇이냐 자 기질이 첫째, 그리세롤이 당신생 기질이 됩니다. 중성지방 분해하면 그리세롤과 지방산이 가수 분해물로 나오죠. 자, 이때 그리세롤이 그리세롤 인산을 거쳐 가지고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인산을 만들고 나서 이것이 당신생경로 기질로서 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세롤도 당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출발 물질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미노산도 되는데 아미노산도 되는데 안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자 아미노산 중에 안되는 아미노산이 두 개가 딱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 안데나 아미노산. 응?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루신, 리신. 루, 리신, 루신. 183페이지에 보세요. 자, 183페이지에. 당신생경로 될수기질이될수 없는 아미노산은 리신과 루신 두 가지 리신 루신 자 리신과 루신 뭐 루이신이라고도 부르는 이두 가지 자 루신 리신 벽까지 나와 있는 아미노산입니다. 자, 이두 가지는 당신생 기질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됩니다. 자, 그런 혈당 유지에 그다음 또 기질이 되는 것이 젖산, 근육에서. 해당 과정에서 나온 우리가 피로부산이 젖산으로, 젖산으로 변했다. 그럼 그, 그 젖산을, 자, 젖산을 이제 어디로 보냈냐. 미토콘드리아가 적혈구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운동 개시 후에 고강도 운동을 해버리면 산소가 부족해요. 이때 해당 과정에서 생선, 된 피루브산이 젖산으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자, 젖산으로 된이 젖산은 혈액을 타고 간에 와서 젖산이 피루브산으로 바뀌어지고, 피루브산이 당신생 경로 따라서 글루코스 포도당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혈액을 타고 이제 세포로 보내주면 됩니다. 자, 이걸 이름을 코리 회로라고 이름을. 포리 회로. 그다음 또 하나 단백질 아미노산에서 알라닌 회로라는 회로가 있습니다. 자, 이 알라닌은 어디? 아미노산이 분해되어 가지고 나오는 아, 암모니아를 피루브산이 받아 가지고 알라닌을 만듭니다. 알라닌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서 간에서 피루부산이 되고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알라닌이 피루부산으로 될때 나온 암모니아나 요소로 배출합니다. 자, 이 알라닌회로 자, 그런데 봅시다. 글루코스를 소모하는 조직에서 해당 과정가 혈당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인 간에서 간에서 자 당신 생경로를 연결하는 회로가 하나 있다 지금 설명에 넣은 앞쪽에 우리가 젖산의 코리 회로 외에 알라닌 회로가 있다 알라닌 회로는 골격근에서 글라이코겐및 단백질의 분해 산물도 간으로 옮겨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알라닌 회로를 타고 알라닌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근육 단백질이 분해됐다. 이 얘기입니다. 근육 단백질이 분해돼가지고그 근육을 소비해가지고 알라닌 만들고 간으로 보내서 간에서 포도당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안 그래도 근육을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 포도당 만들어줘야 되도록 이런 상황이다. 비상상태입니다. 맞죠? 우리가 원한는 거는 차라리, 차라리, 이 근육 단백질 분해하지 말고, 헛, 뱃살 많이 나왔는 지방을 분해해주면 얼마나 좋으나. 그렇죠? 그럼 지방을 분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다음, 앞쪽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자,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일 바로 이제 급한 게, 이 단백질 분해 뭐 이거보다는 빨리 쓸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글라이코겐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잖아. 맞죠? 글라이코겐을 간에서 약한간 무게의 한 8% 정도 가지고 있고 근육에도 가지고 있어요. 근육에 약한 12% 정도 글라이코겐을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을 하는데 문제는 뭘까? 자. 당신생 포도당을 만들 수가 있는 거는 간에 있는 글라이코겐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육에 있는 거는요. 못 만들어요 왜못 만들어질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답을 기다리는 거로 내가 하고